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책임지고 국내 최고의 개발사 중 하나인 넥슨 아무리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넥슨 이두 글자는 기억할 정도로 게임 회사이기 이전에 하나의 기업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회사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없듯이 연속된 게임의 실패 뭐 욕은 조금 먹고 있지만 모바일 시장에 잘 정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넷마블과 nc 소프트와는 다르게 시기를 놓친 모바일 시장으로의 진입 이렇다시피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넥슨. 넥슨 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까지 넥슨을 먹여 살리고 있는건 출시된지 근 10년은 좋게 넘은 메이플 던파 서든어택 3대장과 꾸역꾸역 신작을 내고 있긴한 피파올라인4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근 10년간 넥슨에서는 이렇다 할 수익성 작품들도 큰 히트작들도 별로 없어 사실상 과거의 영광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넥슨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이유도 중국 덕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니 말이죠 보다 지금 당장의 넥슨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넥슨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보다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의 개발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익과 흥행을 떠나서 잘 만든 게임 게임성보다는 흥행성에 중점을 둬서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게임 사업적인 면은 미비하지만 많은 게임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뛰어난 아이디어의 게임 근몇년 동안 넥슨이 개발한 게임들을 살펴보면 그 어떤 조건도 충족하기 힘든 게임들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트리거가 된 서든어택2는 현재 넥슨의 개발력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게임이 되었음과 더불어서 4년 넘는 개발기간동안 300억을 쏟아부은 게임을 단 24일만에 서비스 종료 발표를 한 그나마 여태껏 쌓아온 이미지를 한번에 박살내는 여러가지 의미로 기념비적인 게임이 되어버렸고 1년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하이퍼 유니버스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장르인 aos를 하요 색다른 시도를 한 게임이지만 결과적으로 유저들을 잡아두는데도 큰 재미를 주지도 못해서 사라져버렸고 하이퍼 f p s 게임인 로브레이커즈와 타이탄폴 온라인은 대중도 코어 유저의 유치도 실패해 1년만에 사라져버렸으며 해외에서 잘나가는 게임이라서 한국에 데려왔더니 한국인들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아 얼마 가지못해 망해버린 도타2 니드포스피드 배틀라이트는 현재 넥슨의 안목과 서비스 능력에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지 인증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끝 내 aos를 개발하여 내놓았던 어센던트 원 1은 6개월만에 문을 닫았고 가장 최근에는 무려 8년간 600억이나 쏟아 부은 프로젝트인 페리아 연대기 마저 취소하면서 근 5년간 개발한 pc게임들 중 2년이상 서비스를 한 게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넥슨이 페리아 연대기의 개발사인 띵소프트를 인수 하면서 다시 넥슨에 합류한 넥슨의 개발 총괄 부사장이 페리아 연대기 의 개발 취소와 함께 퇴임을 하였으며 박지원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도 퇴임을 하면서 넥슨은 두명의큰 수장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굳이 게임뿐만 아니라 넥슨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여파로 김정주 회장은 적극적으로 넥슨을 매각하기에 나섰던걸 생각해보면 해석에 여지하 있겠지만 현재 넥슨이 위기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것입니다 결국 넥슨은 여러 계열사를 매각하고 몇몇 가망성이 없어보이는 게임들은 개발취소까지 하면서 열심히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8일에 실시한 실적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던전의 파이터가두 차례나 업데이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였고 던파 모바일 출시도 불투명해지자 당일날 주가가 폭락하는 등 넥슨의 앞날은 캄캄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넥슨은 이렇게 과거의 영광만을 남긴채 천천히 무너져가는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14년동안 참여했던 지스타를 불참하고 내실을 다지는 수를 낸 만큼 국내 최고의 게임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